애기보다 더작겠죠 네.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그 구조에서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이도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야이게 어디에 몰리는 게 있겠는가? 많이 본지가 이렇게 그 생각해봤는데 북한하고 한국 그 엘리트층이 제가 많이 왔을 때상각해보면 뭔가 면 가장 중요한 이 안보 구조 문제. 이 그다음에 그 통일 을 어떻게 하면 통일 하겠냐 이 문제에서 이 생각하는 각서가 좀 약간 달았습니다 북한하고 하고, 네. 북한은 에, 한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대단히못 사고 비피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수십 년 디스 통치에서 무조건 조카통일해야 된다 하는 걸 대대 손손 계속할 때부터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벌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한국이라는 실체를 집어삼킬 것인가. 어,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한국에 와서 거의 매일 강연당했다. 어쨌든 두번한번한 번. 한 곳은 대학 가고 한 곳은 주로 분들과 비슷한 이런 아주 그 사회적 지위이 있는 그런 데서 강연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안보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계실 분이 몇명안 몇 돼요. 네. 대학생들은 더그 이야기도 할거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딱 같습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우리를 보면 영토가 대단히 작습니다. 대단히 작은데 좋은 세계적으로 전례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과 북이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돼 있습니다. 영토가 작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지금 우리가 거대를 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전쟁은 제가 보건데는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순간 다락에서 아, 끝나는 끝나는 반입니다. 북이 이런나 남이 이런 어, 이렇게 끝난 그런데 한국인들한테 와서 이게 한국의 안보 고조심 어떻게 내가 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북에서는 사기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이 있는데 뭐 미국이나 하지 어. 그리고 북한 딱경쟁하면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한 전력자 사상 가지고 기 때문에 금방 북한은 족살난다. 이런 비국이라는지이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종 정시와 국제정시와 안보구조가 과연 우리가 미국에 그토록 기댈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우리가 명백히 어, 이번 대회에 어, 제가 좀 이야기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 원래 없던 정전 선언 문제를 이제. 은밀한 방법, 핵실험 한번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대을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국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압력을 하고 제재를 했지만 끝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제재까지 견뎌해서 오늘은 국제법적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핵브국이이낸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시가지 방식에서 어떻게 <웃음> 하냐. 북한 바로 인도 파키스탄식을 보겠습니다. 어, 하지 말라 국제법적으로 오긋나지 말고 대국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는 무조건 공개적인 방법을 해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방식이 뭐냐. 제가 체크해 드릴 수있전 것입니다. 이 아주 특이합니다. 북한은. 전국 2013년 3월 당경제전원에서 당정치전원에서 북한은 핵경제병진건설로 가자. 이렇게 여러분 나왔겠지만 경쟁, 번철, 로선이라는 전략을 제웠답니다 그럼 이 경제, 경진, 로선의 전략의 핵심이 뭐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 모든 과학기술적 재력을 동원해서 짧은 시기에 ICBM까지 포괄해서 핵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응. 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굳수 없다. 그러는 짧은 시간에 완전히 핵 문제에서 질주해야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야 그런데 어떤 방식은 아니야. 좀 미친놈처럼 하자. 이거. 남들이 보건대는 저 북한이 정신나하지 않았느냐. 김정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이 방식을 처음에는 잘 이해 못했어요. 네. 많은 나라들이 핵, 미사일 이거는 군사 무기입니다. 군사 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북한처럼 계속 외부에다가 공개하면서 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전신의 대국들을 보세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뭐 ICBM 실험하고 조용히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에도 보시지만 ICBM 한번썼다 하면 미리 ICBM 사, 그 발사장의 흰주머이가 나타나서 사진 나지고 포탑하고 ICBM 쏘고 성공하면 또 그걸 TV로 돌리고 뭐전나라주으로 축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몇 달에 또 핵실험하면 또 축제하고 이렇게 과시형으로 계속 나갑니다. 음. 왜 그랬을까요 북한 자 핵을 완성합니다 음. 완성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북한처럼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 하고 완성하고 핵. 공간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한번 봅시다 미국 범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령권 안에 있으며 핵단수가내 사무실 책상에 항상 넣여있다는 걸.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핵을 완성하고 내 책상에 핵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미친놈인데 너희가 나를 잘관리하자면난 이미 순간이거든 이 핵값을 누름 끝장이야. 이렇게 세계에 공갈치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왜 핵이 되냐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네. 왜? <웃음> 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쭉연구하면서 무슨 결론에 도 달한 는가 하면 핵이란 그리고 핵과 핵기세라는건 아무나 가나다 다 보면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방문하고 있어 피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일은 뭡니까 이런 군사적 목적과 함께 나름 하나는 경제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서 돈을 좀 받아야 지 못하냐 이겁니다 세상에 핵과 미사일 가지고 가수 용배해 가지고 남한테 협박해서 이걸로 돈을 더 폭처럼 남한테 협박해서 돈을 좀 털어내자고 생각한다는 이 세상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보 때문에 지금 북한은 미치넘한 수술을 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 핵에 대한 공포심을 극도화해놔야 앞으로 한국과 협상할 때좀 내라 어, 하고 한번 공갈을 치면 모든 핵은 뭉청 받아낼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이 북한 핵무기의 플러스 경제적 요인. 이걸 많은 나라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핵과 아이스크을 가지는 게 목적이 라다면 그렇게 공갈하고 아시아고 미친놈처럼 김종인가 조그나 설사 자가 나갔다고 한도를 시켰을 장에 그걸 얼굴까지 찍어서 막 TV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어.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난해에 이렇게 핵, 내 세상에 핵단수가 있다고 완성하고 선포하고 북한은 갑자기 우리 예상는달린 2월달부터 평화 공세로 이제 확 전환합니다. 음. 언제 그랬는가 싶이 4월 17일 날 남은정 상회담에 나온 김정을 보고 한국 국민들은 아주사이 몇, 지난 몇년 동안 저렇게 피치는 처럼 나와던 사람입니다. 정상회담 과정에 나타난 김정을 보니까 상당히 존경적인 사람이고 모든 사고도 언전하고그 사람을 우리 한국이 왜 이때까지 피치는 으로 알고 있었을까. 김정을에 대한 신뢰도가 남은정상회담이 북한이 2006년도에 첫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첫핵실험을 그때부터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유연안보에서 대북 제재 결정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제 북한이 악화할 만한 북한이 제재라고 느낄 만한 제재는 없었어요. 말로만 제재가 싼었어요이었습니다 미국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저, 점점 북한이 한성도가 미국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미국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미 백악관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일곱 번째에 있던 대북 북한 핵 문제가 남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끝을 내지 않으면 진짜 미국이 전 미국 전투가 북한의 파괴권 안에 둘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대북 대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핵심 상황은 누가? 북한의 석탄을 위해 강무 이걸 중국한내 압력을 가지고 상나선을딱 풀어놨습니다. 다른 북한의 수출 구조에서 가장 특징도 공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처럼 자기 무역의 90% 이상을 한 나라에 딱 우전하는 나라는 북한밖에없습니다 세상에. 네. 딱 중국이란 나라 하나에 딱 우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는 제재에서 풀려나기는 쉽지만 제재를 가기도 매우 쉬운 대상입니다. 중국만 하나 딱틀어준대 중국만 하나 저이면 북한은 금방 순통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가 있다가 지난해 달라붙은 겁니다. 중국한테 저희 자가 유리 제품 다중지하고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이상 분출한 제재돼 이 제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좋은 세계에다가 자른그 나라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내로 무조건 북한으로 다으로 보내라. 만약 안 들어버리는 외국 회사가 가지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달부터 제재가 시작됐는데 결국 12월달에 와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거 제재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북한이 2년 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많은데 지난 시기에 북한은 이런 제재를 가할 때마다 밀수의 방법으로 이걸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 비성 자산을 지금 한 번에 집중시켜놓고. 북한과의 무역에서 밀수하는 건 모조리 다 자반입니다. 유자반에서전 세계에 공개하고 유엔 제재에 통과합니다. 우리 한국도 불러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시와 같이 공해상에서 국경상에서 밀수하던 방법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게 준비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화동작을 지금 대개석을 켰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말하자면 공개적인 인도 파키스탄식 방법 플러스 알파식으로 핵골고을 가르든 김정은은 자기의 궤조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과연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을 포기할 과감한 결단을 내는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정은은 아직도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핵을 가지고 그렇게 제재해서 벌파에 나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 아주 겸묘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에 들어왔어 주십니다. 첫째로 순서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우리 한국에서 박근레전부 전까지 박근레정부 때와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걸 원칙은전 소방나라들이 다 합의한 원칙입니다. 원칙은 선 북한 비핵과 후 협력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항상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도 없고 결로도 없다. 그래서 이 선비핵화, 후협력 결로 원칙이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그대로 나가면 북한이 대화도 안 되고 결로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슈를 바꿔놔야 돼요 핵을 핵 비핵화란 이 방식을 뒤에다 놓고 앞에다가 선실력 구축이라는. 것을앞다 풀어다 놓자. 그래서 선년신뢰구축후비핵화 도시로 나가면 신뢰구축가정이라는건 1년 내지 2년 내지 짧은 시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구축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소히 제재해서 풀려나오자. 이겁니다. 그래서 선실신뢰구후비핵화 쉽게 말하면 시간들입니다. 방식, 방식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북한은 미국의 이런 식입니다. 핵 국리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놓겠다. 우리 여부가 충적된다면충적된다면 어, 충족된다면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단 북한이라는 집안에 들어와서 미국이 검증해보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집안 들어와서 이 저풍맨 집에 들어와서 신기가 있느냐 없느냐 저풍맨 집다 흉생하는 거, 이건 과당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가자. 북한은 자발적 비행화 이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계속 사기치기를 믿을 수 없다. 검증을 통한 비핵화다. 그래서 미국은 CBR이고 북한은 사과적 비핵화입니다. 어. 전술적인 문제에서 지난 시기와 북한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핵 협상에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김정일이 김정일이가 직접 나와가지고 핵 협상을 다른 날아, 나라의 지도자와 직접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믿을 사람들을 시키고, 그래던이 해도 9 0만원에 재뇌가 아니라 믿을 사람들을 시켜서, 믿을 사람들이다만들어놨습 다른 나라 지금적으로 승인했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다른 나라 지도자고 턱다운 방식으로 씁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알라 네. 김정은은 지금 어떡합니까? 또 트럼프하고 또 2차 국민정상회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난간에 방, 봉착하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을 제치고 정상들끼리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밑에 하다라는 턱다운 하향식 방법으로 가자. 이게 지금 김정은의 전술입니다. 그러면왜 지난 시기에 북한이 어떤 이런 컴퓨 방식으로 지금 인재를접근하냐 바로 트럼프 때문에. 네. 북한이 판단한 트럼프는 가변 성에 매우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둘이서 밑에 사람들 없이 둘이서 물을 닫고 만나면 트럼프를 잘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회출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사회출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큰 승리적인 성과를 공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유부터사회치서론을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언론들과 북한 내부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북한도 사회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큰얻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비핵화 문제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순실내부 중후 비핵화 말하자면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키는 걸 끌어놨습니다. 두 거리를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 이루어낸 것이 지금 사회 질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에 따라서 북한의 전략에 따라서 핵실험장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장 폭파 문제인데 네. 핵실험장 폭파 전까지 미국은 자기네 검증단이 들어가서 핵폭파장을 보아야 되겠다. 계속 요구했습니다. 6상대 입장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래도 당신네가 지난 핵 시설들을 없애버릴 건데 아무래도 없애버근데 우리 전류가가 들어가서 같이 리피해서 없애버렸어요. 북한은 절대 고조라고 외국 기자들만 들여다가 500m 바깥에 세워놓고 폭파에 치웠습니다. 지금 어. 비싼 발사장과 엔진 실험장을 지금 폭파하고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계속 요구합니다. 자기네 정부가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서 보자 끝내 안 받을 텐데. 왜? 일단 이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북한이 지금 하루간 자발적 비핵화 방식이 결국은 미국의 금중의 방식으로 음. 넘어가게 됩니다. <웃음> 네. 자, 이제부터 당 방식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해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싱가포르 6일이 선언이 나왔습니다. 6일이 선언이 나왔는데, 6일이 선언이 쌓여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 문건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을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건이 서두고물이입니다. 자, 서두고물이 이렇게... 제가 발라드했는데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게 무슨 선지 몰랐습니다. 결국 순서입니다. 비핵화 순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원래 미국이 자기주장대을 하려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이 말을 하을습니 이걸 이해했다면 아, 그게 아니다. 정은아. 비핵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순서가 이렇게 돼 그런데 이 트럼프가 잘 몰랐어요. 이게 물이, 무슨. 어, 그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북한이 이을 북한이 만들어놓은 물건인데 그 트럼프 사인 받아냈는데 순서 한번 보세요. 딱이순서대습니다 상호 신뢰 문제가 1. 네 가지, 딱 4가지를 네 하게 됐는데 생각으로 해서 첫 번째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진터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다쭉 순서돼야 세 번째로 넘어오는데 세 번째가 매우 모호하게 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 순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가족이 다 이루어져야 북한의 비핵화 가정이 시작된다.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뒤에 누가 면어 이거 하면 사인하면 그 다음 싱가포르 서는 이행 후속 문제로서 북한의 비핵화 가정이 시작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7월 첫 주에 폼페이를 북한에 보냅니다. 이게 북한 폼페이가 북한에 갔어 이게 칠월 칠월날 폼페이와 북한에 이루어진 해당 정리용을 북한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어. 이걸 공개하면서 북한을 이 외성 대변인 다바에다가 그걸 전전 세계 정부에다가 가서와 함께 모든 나라 정부에 다 보냈습니다. 다보내 뭐라고 오겠냐면전 세계 정부요. 어. 여러분들이 이 싱가포르 합의문 이행을 북한이 하지 않는지. 미국이 하지 않건 이제 좀 심판해주세요. 전 세계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되는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북핵 문제가 나왔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친북 국가들을 제외하고 하는 모든 소방 국가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 편에서 북한을 다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이행해라. 합의문을 어, 이행해라.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북한을 나라 했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싱가포르 한의문 조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말미다딱붙어게 미국도 일이 붙었고 다른 서방서인들은 지금 일이 붙었습니다 매일 일이 붙었느냐? 자 한번 보세요 허표가 평양에 온다 그래서 허벼가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에 난내 평양 방문 자고 은 평양에 가서 싱가포르 선언의 구속 문제를 토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내가 북한에서부터 비핵화의 시간표 또 핵시설 신고서 제출 문제를 내가 토해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동양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프롬 펌표는 무자에 앉자마자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싱가포르 로론 대로 비핵화 문제를 토해합시다. 그런데 답변을 완전히 천만, 청천 명령 같은 답변을 북한으로 들었습니다. 펌표선생님 무슨 소리합니까원지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싱가포르서는 학습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이야했습니다 우리는 펌표가 온다고 해서 펌표가 온다고 해서 저미 수례상봉과 해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했다. 어, 그런데 펌표가 와서 토해하자는 거 보니까 완전히 싱가포르 선언에도 없는 애 마지막 표혜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순뇌상봉과 해담 정신의 배치에게 CBI 이디 o 신고여 검증여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냐 싱가포르 선언대로 합시다. 싱가포르 선언대로 한자이게 뭐냐. 자 보세요. 싱가포르 선언이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을, 균형적인 비행을 하자. 수석을 하자. 다방면적인 결혼을 실현하는 문제. 조선반 대설 평화체에구축하는 문제. 정전협정 65도를 기기로 정전선을 발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세 번째, 비핵화 조치 이란으로 아이스 m 생산 중단을 물리적 확정하기 위한 미실험장 폐기 문제, 6월 말그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갑시다. 우리가 지금 주장입니 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번 여러분 올른다했지미국이 지금 펌피어는 싱가포르 선언대로 하자, 이 말을 지금 못합니다. 왜? 아이가한번 올려줘,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지금 못 가면 펌피어나풀트롬과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싱가포르에 갔던 목적은 뭐냐.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했고 싱가포르 선언에도 쌓여야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선언의 존재 조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싱가포르 선언대로 북한을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런 존재 조건을 자꾸 이야기해 지금 북한 미국은. 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매일과 같이 전세를 향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인다 다 이거 하나는 이 8월 우리 노동시문인데 매일 노동시문에 이렇게 두개 사선이 나갑니다. 하나는 보면은 한국에 되고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문제를 우리 둘이 해결하자는데왜 한국 쪽으로는 자꾸 이런 문제를 미국이가 보고 아이고 유엔 제재 때문에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냐?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우리 민족들이 정신에 따라서 하자. 이거 남한에 나고 미국에 되면. 정전선언 발표가 첫째다. 북한의 비핵화가 첫째가 아니고 정전선언거 일단 한 다음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내자 순수가 그렇게 돼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매일 것 같지. 그러면 우리 비, 지금 왜 이렇게 북한이 정전선언 정전선언을 하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정함을 들여다봅시다 자, 에이, 지금 한국에서 정전선언과 관련해서 정전선언은 이건 정치적 선언입니다. 이것과 해야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어, 남과 북이나 또 북한과 북, 한국 이걸 법률적으로 규정해놓는 이런 법률적인 조약은 아닙니다.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정전선언이 나왔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보세요. 정전선언 사인합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전선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 변화가 없느냐 이 문제를 좀 얘기합시다. 자 이번에 정유혁 실장이 9월 5일날 김정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을 만나고 와서 한 기자 브리핑을 한번 봅시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범인의 확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단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는 일사를 표명하였습니다그 네, 반복하시기 전에 연례 종전선언 추진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회사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지 정전선 이고 한미의 후속 조치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뭐 다음 아시는 것처럼 정전선은 우리 사실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합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정전선은 정치적 사안이고 관련 국가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이나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어,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어, 제기하고 있는 무렵 어,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어, 또는 주한미군을 방문 접수해야 된다 어,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 아니냐 라는 이점을 네, 저희한테 네. 그, 어, 음, 음, 표현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어, 북한과 미국 간의 는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통단하고 어, 북미 관계를 어, 개선 나가면서 어, 비화를 어,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그 정상 관리는 여러 차례 기억하지그정로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는신 협상에서 상당한 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께서 이번에 방을 하셨을 때이 요구하는 막핵 시설 스트라든지그신 협상 재개 위한 카드를 막하신 있는지요? 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 과정에서. 한국의 남측의 역할을 아, 좀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 이번 그 대통령께서 아,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기획사 진전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 더 심도 있는 아, 문화가 있게 될것로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질문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질문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과도 계속 북한이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 지난번처럼 대북.